그 각설탕에 꽂히게 된 이제 이유가 우리가 그 방송, 저도 방송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뭐 이제 당분이 되었건 뭐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그뭐 주스, 그 다음에 뭐 과자류, 백미, 또뭐 이제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에 그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이 아, 어, 각설탕 으로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각설탕 그러니까 뭐그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콜라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콜라 이거 그러니까 250ml 짜리 거든요 이 콜라 하나를 드시면 여기에 당분이 27g 이 있고 그 다음에 각설탕 9개 분량의 당분으로 환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그 뭔가, 뭔가 잘안 되나? 네, 잘안 되나? 네, 잘 되겠죠? 네. 자, 그, 각설탕을 이제 그,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접시에 쌓아놓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은 각설탕 이만큼의 어, 그러니까 이만큼의 당분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음식을 드시면 은 이만큼의 당분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각설탕 양을 가지고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을 비교를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눈에 되게 금방 들어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당분을 내가 지금 먹고 있나 어, 그래서 치킨 먹다가 갑자기 네, 치킨은 콜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분 섭취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그 내용들을 어 생각이 나서 어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그 각설탕을 뭐 제가 이제 각설탕을 먹어라. 뭐 각설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니까 우리가 각설탕의 당분이 얼마나 들어 있? 아 그니까 각설탕의 당분이 아니고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하고 각설탕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찾다가 보니까 첫 번째 궁금했던 건 각설탕의 당분이 얼마가 들어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 네 댓글에 아, 아 댓글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걸 봐서 지금, 네, 잘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찾아보니까 각 설탕, 어 하나의 당분이 이게 제조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c j 라 네. 어떤, 제, 어떤 그 설탕을 만드는 곳에서는 2.7g, 또 어떤 데서는 3g, 어떤 데서는 3.4g,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사들마다도 각설탕의 기준이 사실은 같지가 않네요 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한 3g 정도의 어, 설탕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평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 하나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내용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초점을 잘못 잡나? 나만 잡나? 네. 지금 영양, 영양 정보라고 있어요. 이게 영양 정보가 그 음식을, 그니까 음식물, 식품에서 법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간에 좀 무심하게 보셨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 영양 정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빠져라방에 지난번에 우리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하자잖아요. 어, 저는 영양 정보 표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 영양 정보에 보면 어, 당분이 얼마가 있고 탄수화, 뭐, 탄수화물이 얼마가 있고 그 중에서 당분이 얼마가 있고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 해서 1그 어, 섭취 기준치 시, 식약처에서 제안하는 섭취 기준치에서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당류가 지금 이 콜라 하나에는 27g 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어, 1일 권장 섭취량의 27%가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콜라캔어한 4개 정도를 마시면 그럼 1터가 되는데 그런 정도면 어 1일 권장 섭취량 당분으로 인한 당분으로 1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어, 근데 이 1일 섭취 그니까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로 제안을 하는 거고 보자 통상적으로 칼로리가 2000kcal니까 여자분은 아닌가 봐요. 그죠? 음, 남자분들. 네, 남자분들의 섭취 권장량이고 어 2000kcal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 몸에 필요한 분은 이제 체중이라든지 기초대사량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콜라 하나에 각설탕 9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고 그 당분의 양은 어 1일 권장 섭취량이 27% 그러니까 어 약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각설탕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그 음식 조리할 때 레시피들 이 있잖아요 그 레시피에 보면 그, 그... 죄송해요 저도 사실은 그 요리를 잘안 해봐서 <웃음> 거기 보면 뭐그 간장 뭐 소금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은 이제 어떻게 그 계량을 하십시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뭐 티스푼으로 하나 큰술, 그니까한 큰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한 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스푼에 어,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넣어라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건데 그한 큰술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당분이 각설탕으로 치면은 한4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각설탕 하나가 3g이고, 한 큰술을 뜨면 약한 12g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한 큰술에 각설탕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할 때에 막 세, 세, 세 큰술 넣으세요, 네 큰술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막 넣잖아요. <웃음> 엄청 많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각설탕, 네, 네, 여러분, 오늘은 각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각설탕, 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들에 들어 있는 당분 양을 비교를 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한건두 어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각설탕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당분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당질 제한 식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좀더 해드리고 싶어서. 어, 주제를 제목만 각설탕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우리가 음식에 들어 있는 당분, 당분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표시가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근 네, 콜라에 탄수화물이 27g이 있고 어, 그 중에 당류가 27g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음식에서 우리가 탄수화물하고 당분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에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은 아마 어, 다이어트 할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탄수화물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는 탄수화물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탄수화물 그리고 탄수화물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어, 오히려 먹어줘야 되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크게 분류를 하면 어 정말 당분 당분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있고 식이섬유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에 들어가거든요. 저희 블로그 중에서 또이야기는또 산으로 간다. <웃음> 그 제,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작성한 블로그에 보면 그 야채는 탄수화물이다라고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검색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채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어 저희 블로그가 거의 맨 앞에 뜨는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그 야채 탄수화물로 들어와서 조회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야채가 탄수화물이지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야채가 어, 탄수화물인가? 좀 이상하죠. 야채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음. 네, 그래서 어그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야기를 할 때에 뭐 당분에 대한 거 식이섬유에 대한 거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채는 어, 섬유질 식이섬유가 많은 탄수화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가 탄수화물 범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전체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당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당분이 어, 다이어트할 때의 문제가 된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 저런 다이어트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토제닉이라고 하는 다이어트법 그리고 이제 용어들이 조금 비슷한데 어, 한참 그 유행을 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어,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이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러니까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같은 개념이고요. 이거하고 또 같은 이름,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게 당질 제한 식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저탄수화물, 저탄수화물 식단, 그다음에 당질 제한 식단, 키토제닉 식단 이게 이제 같은 계열들이거든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당분 섭취량을 줄이고 어, 단백질과 지방량을 높여서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을 바꿔가지고 다이어트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어, 지금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당분 섭취를 하는 게 다이어트의 자체 문제가 되느냐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시잖아요. 늘 조금 더 다른 관점 또좀더 새롭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던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좀 파괴를 하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분 자체가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냐 안되냐 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 네, 당분이 어 건강상 문제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지만 당분을 섭취를 하지 않는 그 내용은 그러니까 당분을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그 역시 좀 편향된 정보이고 어 네.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냐면 저번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이야기가 넘어가다가 그저 이야기까지 갔었거든요. 음식하고 관련된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이런 카르텔 이야기까지 나갔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웃음> 네, 아무튼 그당질 제한 식단, 뭐그 저탄수화물, 그러니까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 키토제닉 이런 쪽에서도, 그러니까 당분을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를 한다기보다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당분 양이 넘지 않도록 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조언을 듣고 계신다면 은잘 하고 계신 거고 어, 그게 아니고 모든 당분 섭취를 끊어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은 그쪽은 좀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각설탕 이야기 우리 빠져라방에 또 각설탕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빠져라방의 목표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되도록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완전 찐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시려면, 어, 사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니면은, 그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필요하고 올바른 이야기들만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하는 데에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음식에서 당분을 볼 때는 그그 그러니까 당분 음식 우리가 음식에서 볼 때도 당분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 당분 중에서도 복합당 형태가 있어요. 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이 굉장히 쉽게 쓸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들어오는 당분이 있고요. 조금 소화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조금은 더, 조금은 더 힘들게 섭취를 해야 되는 당분이 있어요. 그런 당분들 중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어, 아무래도 쉽게, 쉽게 섭취가 되는 당분입니다. 어, 이 당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 당분을 많이 어, 먹을 때에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당질 제한 식단을 하거나 키토제닉을 하거나 할 때에 주장하는 게 어떤 부분들이냐면 은그 당분이 많이 빠르게 들어오면 은 우리 몸에서는 그 혈당을 그러니까 빠르게 상승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면 과도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과도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갑자기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몸에서 과도하게 작용을 하면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어, 몸에서 말하자면 은 적절한 인슐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진입을 한다. 어,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신체 대사 기능이 고장이 나면서 살이 더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 혹은 살이 더잘 찐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요. 어 그리고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건강을 망친다라고 하는데도 저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그 당분 제한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건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어그 다음에 당질 제한식 시... 네아 잠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웃음> 네어그 어 인슐린이 문제가 되는 이야기부터 제가 계속 좀 할게요. 그니까 인슐린 이제 문제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나올 때 문제는 어, 급격한 혈당 저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급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따가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라고 할 때는 에이 기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이 많이 들어와서 인슐린이 갑자기 높아지고 그 높아진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급격하게 허기짐을 느끼면서 또 찾아 먹게 되는 이걸 반복하는 것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끊어서 몸을 완전히 정상화를 시키고 건강한 체질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당질을 제한을 하고 그런 그 몸을 정상화시키는 이거를 해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체질 개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을 정상화를 시켜서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키토제닉. 강질제한식단 그리고 고지방저탄수화물식입니다 키토제닉은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르기는 한데 네아그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기왕, 기왕 좋아 기왕 이제 이야기가 제이 생김에 어 우리가 지방을 몸에서 제대로 꺼내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 케톤체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케톤체가 지방을 이제 쓰게끔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케톤 캐톤 바디가 케톤체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도록끔 그렇게 식단을 구성을 하고 몸 상태를 만들어 내서 체지방이 제대로 빠지게끔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 케톤 캐톤, 케톤체 다이어트 어 혹은 당질 제한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 많이들 그 어, 음식들 중에서 저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저거 저거 저거 저, 저 뭐지? 어, 키토 김밥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김밥 그네 김밥 저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키토 김밥 이라고 하는 종류들이 있는데 쌀밥 전혀 쓰지 않고 계란 베이스 하고 뭐 단백질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 내 만들어 주는 그 어, 김밥이 있거든요 네 키토 제닉 맛있어요 네 좋습니다 맛있어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를 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드신다면 전음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사실은 살잘 빠져요 <웃음> 네, 아, 지금 댓글 주신 분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 그것도 먹고 라면도 먹어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라고 했지만 문제입니다 그건 네, 네,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어... 우리 스페이스제로님을 위해서 다음에는 적정 식사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나 네, 어, 김밥 같은 경우에 한줄 이상 드시면 한 번에 한끼 식사 내에서 한줄 이상 드시면 살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도 드시고 라면도 드시면 그건 과식이고요. 어, 그렇게 드시면 살찝니다 <웃음> 네, 자, 네, 죄송합니다. 네, 살찔,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키토제닉을 할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어,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키토제닉 어, 김밥, 키토 김밥을 드시는 것만 가지고 다이어트가 되지는 어, 사실은 안는 거고요. 네. 자, 어쨌든 네, 오늘 오늘은 각설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각설탕이 제가 그 관심을 가지게 된건 우리가 음식에서 당분이 항상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음식에서 어 당분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각설탕으로 각 음식에서 어 그러니까 음식 내에 이만큼의 어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뭐 매체들, 방송들 혹은 설명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아서 어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 네 말이 많이 꼬이네요. <웃음> 네 어제 네 그래서 각설탕 어, 각설탕으로 음식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드시는데 어제 저는 이제 그 각설탕을 보여주는 방송을 물론 저도 이제 참여하는 방송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긴 했었었는데 어 사실 그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장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때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당분을 먹는 그 자체를 자꾸 문제지 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분 섭취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 어, 이쪽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어, 우리가 당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몸에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당분 섭취를 전면 제한을 할 때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면서 건강이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콜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이 콜라 뒤에 있는 영양 정보를 보시면 이 콜라 하나에 어, 27g의 당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게 우리 1일 권장량의 27%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요 어, 하루에 우리 몸에 당분류 당분 정말 당분 정말 단 음식 형태로 어 100g 정도의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분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100g 정도는 원래 드셔야 된다라는 이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될 때에는 식사가 계속 늘어서 그러니까 어, 짧은 시간 내에 공복감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식사가 계속 늘어서, 어, 그니까, 추가적인 음식 섭취가 되어서 결국은 총량 문제, 그니까 총 에너지 섭취량 문제로, 어, 살이 찔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하루에 3, 하루에 100g입니다. 이게 100g이 굉장히, 어, 작아요. 댓글로 제가 그러면 한번 답을 주십시오. 하루에 100g의 당분 섭취를 하는 게 그러니까 당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그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당분 양이 많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어, 이게, 이, 네. 아, 이렇게나 많이 먹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 이거밖에 못 먹어? 라는 느낌이에요. 네. 댓글 한 번, 네. 답글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어, 당분을, 다른 거다 빼고, 콜라로만 당분을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콜라캔 3개 정도는 드셔도 돼요. 네. 이 콜라캔 3개 정도는 드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 이렇게나 많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 정도, 이렇게나 많이 드셔도 원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물론 실제로는 더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웃음> 근데, 어, 따지고 보면 음식량 음식에서 이렇게 당분 섭취를 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그 당분 함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식들이 있고 저거 우리가 통상 그러니까 보통 먹는 음식은 어, 당분 양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않을까. 음식 전체 중에서 아주 요만큼씩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음식 먹는 전체를 다 따질 때에는. 음, 전체 당분 섭취량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제가 또 당분 예찬 논자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어, 하루 먹어야 되는 당분 양의 한 30%를 먹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아침에도 역시 제가 인싸에 올렸던 것처럼 <웃음> 토스트에 <웃음> 버터 올리고 <웃음> 연유 쫙. <웃음> 뿌려가지고 어, 신나게 먹고 나왔습니다 어, 요 며칠 그 집에 그 식빵이 없어가지고 어, 토스트 안 해먹다가 오늘은 또 토스트가 있어가지고 토스트를 해먹고 나왔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당분 섭취를 하는게 어... 네... 자 어, 네. 오늘은 각설탕 이야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웃음> 네. 이게 라디오처럼 중간중간에 방향을 한 번씩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어, 당분시기를 할, 그, 그러니까 당분, 과도, 과도하게 그 당분시기를 할 때의 문제점이, 그, 그러니까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중성지방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그러니까 단순 당을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인슐린을 계속 망가뜨릴 수, 그러니까 인슐린 작동되는 기전들을 계속 망가뜨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분 섭취, 그러니까 그 단순당, 액상과당, 그 우리가 콜라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 이런 단순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혹은 고지혈증이 의심이 되거나, 뭐, 심혈관계통 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순당 섭취는 줄이고 복합당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과감하게 당분을 대놓고 <웃음>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GI라고 하는 개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그, G.I.가 높은 음식. 아, G.I.도 방송에서 사실 되게 많이 하는데 그 G.I.가 높은 음식들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문제가 되고 가급적이면 G.I.가 낮은 음식 위주로 찾으시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들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G.I.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당뇨 환자의 음식 섭취를 어떻게 컨트롤할까를 가지고 나온 거지. 다이어트하고 관련지었던 것들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GI라고 하는 개념을 다이어트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GI로 다이어트가 된다고 라할때전 절대 반 이것도 역시 절대 반대 GI 가지고는 다이어트가 전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GI는 무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식 섭취량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GI가 높냐 낮냐 이것만 가,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음식 섭취량을 무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이거는 그그 그러니까 GI를 연구하는 데에 따라서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초콜릿이 GI가 100이 넘었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어, 보시는 분들께서는 와 초콜릿이 GI가 100이 넘어? 우리가 포도당을 먹었을 때에 올라가는 수치를 100으로 잡거든요. 그걸 비교를 해서 어, 그니까 이제 점수를 낸게 GI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양의 같은 양의 음식을 먹을 때에 포도당이 100까지 올라가면은 뭐 고구마는 70까지 갑니다. 감자가 얼마까지 갑니다. 뭐 구운 거는 90까지 올라갑니다. 생 것은 30 정도로 떨어집니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GI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 GI가 100이 넘어가요. 이게 뭐지? 네. 제가 GI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을 했던 계기가 사실은 거기였어요. 어, 포도당은 정말 우리 몸에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흡수가 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쑥쑥 들어옵니다. 쑥쑥. 네. 단순당은 쑥쑥 들어오죠. 그래서 포도당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어, 그게 100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초콜릿을 먹었더니 1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초콜릿이 포도당 보다 더 나쁘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가 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을 봤었을 때에는 어 포도당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또네 이놈의 의심병 어 어 모든 것을 또 파고들었더니 아 GI가 다이어트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개념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당뇨 환자들한테의 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조절하는 조언을 주기 위한 음식의 가이드지 어, 이 자체가 다이어트하고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 네그 GI 다이어트가 유행을 그러니까 다이어트 방법은요 계속 유행을 해요.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런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고, 어, 끊임없이 유행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분들은 음, 음, 뭐 여러 여러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네, 예, 그 대표적으로는 어, 방송 작가들입니다. <웃음> 다이어트 방법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분들은 방송, 그다음에 패션지, 어, 그런 쪽 기자분들, 그래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어,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만들고 유행을 시키고, 그리고 어,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이어트 방법이라든지 제품을 팔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도 다이어트 쪽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진료를 하다가 보니까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좀 나눈 적들이 있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패션 잡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패션 잡지인데 패션이 기본이 아니고 다이어트가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 될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내용을 넣습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 내용들만 넣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를 자꾸 만들어낸대요 어디선가 찾아오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음, 뭐, 지아이를 다이어트에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키토제닉, 그 다음에 뭐, 그 고지방 저탄수화물저탄수화물 저탄수화물 식이법, 뭐, 지중해식,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 또 뭐가 있죠? 어, 하여튼 그런, 아,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 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매체를 한번 잘 타면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방식을 다 따라가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요요 오고 어난 그간 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어, 그런 악순환들을 겪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어, 네 제가 네 제가 제가 더 유명해져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아직까지는 제뜻대로되진 않네요. 자. 어, 제 오늘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좀 이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도 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 한것 같아 가지고 어 정리가 좀덜된덜 덜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 각설탕이라고 하는데 제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각설탕으로 음식을 그 표현하는 어그 방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고 어, 두 번째로는 당분 섭취를 하는 것 자체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시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뭐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 권고하는 그러니까 일일 섭취 권장량이 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당분 섭취량은 100g 정도로 권장할 정도로 사실은 당분 섭취는 우리가 필요한 거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좀 받고 가시고 대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당연히 경계를 해야겠죠. 많이 드시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를 겁내지는 마시고. 그래서 어 네그 다음에 네 저런 네 그렇게 하고요. 어 대신 또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당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 장애 그니까 인슐린하고 관련된 장애들이 있거든요. 뭐 이름들이 있어요. 내당능 장애, 공복 혈당 장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그니까 당뇨병까지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당뇨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요. 공복 혈당이 너무 올라간다던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당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혹은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을, 있는 있 분들 역시도 단순당 섭취를 줄여서 어, 중성지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게 전혀 없이 건강하고 네 건강하고 나이도 사실 많지 않고 20대, 30대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쌩쌩하거든요. 어, 20, 30대 정도에서는 당분 섭취 자체를 겁내지는 마시라그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네 어, 아,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당분하고 관련돼서 하나만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분 섭취량이 떨어지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격하게 완전 당을 제한하는 식단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피부에 그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드물게 나오는 현상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께는 오히려 당을 때려 넣게끔 만들었더니 싹 나왔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을 제한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